2016 엑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어 모스 시험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 보면서 하나하나 자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풀이는 프로젝트 5번 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동산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자, 준비되는 파일은 프로젝트5 부동산 e x c l 통합문서입니다. 자, 부동산 통합문서를 오픈시켰더니, 자, 지금 전국순위라고 하는 워크시트와 구성원이라고 하는 워크시트 설계사 워크시트 자세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개의 워크시트를 구성을 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문서로 저장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자, 우리 일곱 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바람 부동산에서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서무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 엑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요가 되어 있구요 첫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작업 1번 사용자들이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도록 암호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보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1번에서 문제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통합문서를 보호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자 키워드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하래 암호를 입력하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워크시트 자 우리 엑셀에는 자 우리 엑셀에는 자 지금 전국순위 구성원 설계사 워크시트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플러스 기호는 자 시트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시트1 시트2 시트3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속에서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넣으래요 즉이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거나 그쵸 삭제하거나 자 이름을 바꾸거나 탭의 색상을 바꾸거나 그래서 시트에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패스워드를 걸으세요 그래서 통합문서를 보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엑셀에는 엑셀에는 검토 탭에 가시면 보호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거기 에 보시면 통합 문서 보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시트를 이동 삭제 또는 추가하는 등 통합 문서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라고 통합 문서 보호, 아,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구조 및창 보호라고 하는 별도의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자, 보호할 대상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조와 창이죠 자,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창은요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자, 여러개 창이 있으면 그 창을 이 엑셀창을 크기를 줄이거나 크거나 넓히거나 그런 창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 속에 워크시트에 관련돼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즉 전국 순위 구성원 설계사 시트 추가 삭제 텝색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없도록 자 무엇을 선택한다 구조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암호 뭐를 입력해요 자 문제 있는 것처럼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저는 패스워드를 그냥 1, 2, 3, 4로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어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죠. 확인 눌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워크시트 쪽에 가시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탭, 색. 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비활성화 되어 있잖아. 그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으, 삽입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시트를 추가하는 오른쪽 플러스 버튼도 현재 누를 수가 없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통합 문서 보호라는 거죠. 통합 문서 보호.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하시고 암호를 우리 아까 입력했던 거1234 확인 누르시게 되면 예, 통합문서 비밀번호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통합문서 보호는, 아, 우리 워크시트의 구조에, 구조가 변경될 수 없도록 어, 보호하는 것이 통합문서 보호구나. 반면에 시트 보호도 있습니다. 시트는, 자, 이 셀, 각각의, 뭐, 어디는 특정 부분을 입력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입력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 그럴 때 주로 쓰는 아, 보호 기능이 시트 보호예요. 자, 시트 보호는, 어,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구요. 자, 우리 1번 문제의 통합문서 보호는 네, 지금 검토 탭에 보호그룹에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해서 어, 구조인지 확인하시고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작업 1번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워크시트에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통합 문서를 보호하십시오. 작업 2번으로 가겠습니다.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하십시오. 자,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구요. 자, 매크로든 매크로는, 매크로는 자, 보안 설정할 수 있도록 옵션이 설정되어 있죠. 그 중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엑셀 문제 가시면 자 지금 이 디지털 서명된 자이 매크로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린 상단에 개발도구라는 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혹시 개발도구 탭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파일 탭에 옵션에 들어 가시고 자 왼쪽에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왼쪽에 우리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령들이고요 오른쪽에 지금 엑셀에서 설정되어 있는 자, 탭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개발도구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개발도구 그리고 저는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개발도구라는 기본 탭이 지금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개발도구 탭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이 개발도구 탭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자, 자주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매크로 기록하는 기능들이 주로 개발 도구 탭에 존재하는데요. 개발 도구 탭 왼쪽 코드 그룹에 보시게 되면 자, 매크로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크로 보안 설정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곳이에요.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보안 센터가 있고 왼쪽 범주에 매크로 설정. 그래서 오른쪽에 매크로 설정 현재 뭘로 선택되어 있습니까?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체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하십시오. 즉세 번째 거.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설정에는 네 가지가 존재하죠. 자, 모든 매크로를 제외해라. 즉, 알림 표시 없이 사용자한테 알림 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겠다. 자, 모든 매크로를 제외할 건데, 알림은 표시하겠다. 자, 매크로가 적용된 엑셀 통합 문서를 열게 되면, 자, 이 여의 이 부분에 기본적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컨텐츠 사용 누르시게 되면, 내가 만들지 않은 매크로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크로가 어떤 바이러스 유출 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차단시키는 설정이에요 모든 매크로 제외하겠다 그러나 알림을 표시하겠다 알림을 받은 메시자 사용자는 안전하다 싶으면 컨텐츠 사용 눌러서 매크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겠다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 시키겠다 자, 세 번째가 맞겠고 모든 매크로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가지 옵션 중에 매크로 설정할 때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 현재 작업 2번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 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두 번째 작업 2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설계사 워크시트에 있는 자 우리 엑셀 문서에 설계사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고요. 설계사라고 하는 워크시트에는 설계사별 계약 현황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진부터 이상형까지 3월 4월 5월 6월 계약현황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이 워크시트에 있는 지열에 지열이 여기네요 자 우리 보기 좋게 노란색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자 여기다가 값을 채우는 겁니다 지열에 적어도 하나의 계약을 성사한 경우에는 트루 값을 표시하고 하나에 적어도 하나의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에는 트루 값을 표시하고요 한 월이라도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펄스를 표시하래요 단일, 롬, 단일 논리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추가하십시오 아, 자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일단 함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수 문제인데 자 결과 값을 true true 또는 펄스로 출력하라고 했잖아 true와 false로 출력하는 함수를 우리는 논리 함수라고 하죠 논리 함수라고 합니다 논리 함수에서 대표적인 예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end 함수, 뭐 or 함수, not 함수, 뭐 i s c u r s i v 와뭐 등등의 함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조건 있는 함수에 많이 쓰는 if 라는 함수도 있고요 자 이런 함수들이 주로 이제 논리 함수에 포함이 되는데 자 그럼 이 논리 함수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적어도 하나의 계약을 성사한 경우에는 true 를 표시하고 한 월이라도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false 를 표시하는 단일 논리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문제 이해해 보시면 현재 박수진 이라고 하는 설계사가 있는데 3월 달에는 3건을 계약했고요 4월 달에는 0건 5월 달에 2건 6월 달에 2건 자, 각각 월마다 계약건수가 나타났고요자 문제, 문제를 문제 유추해 보면 박수진이 매 월마다 한건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라고 출력한다? 네, true 값으로 출력한다 그렇죠한건 이상 계약했으면 반면에 월 월이 월 중에 3,4,5,6월 중에 한 건이라도 계약하지 못했으면 뭐를 출력해라? 네, false 를 출력하라는 소리죠 false. 그렇다면 어떤 함수를 쓸 거냐? 자, 여러분들 n담 n 함수 기억나시나요? n담 함수. n담 함수. 자, n담 함수는 n d 함수는 두 개의 조건 이상이 모두 참일 때만 결과값을 참으로 출력하는 게 n담 함수였습니다. 자, 그럼 n담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박수진이가 박수진 설계사가 3월도 계약이 있고 4월도 계약이 있고 5월에도 계약 6월에도 계약이 모두 있으면 3,4,5,6 모두 계약건수가 있으면 end는 결과값이 참이 될거 아니야 e n 함수는 자, 모든 조건이 모든 조건이 참일 때 결과값이 참이 된다고요자 그럼 우아함수는 뭐예요 우아함수는 조건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일때 네, 결과값이 참이 되는 것을 o함수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end함수가 end함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3월에도 0건이 아닌 경우 4월에도 0건이 아닌 경우 0건이 아니다라는 경우는 무조건 1건 이상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엔함수로 구현 가능할 것 같아요 엔드 해서 3월달에 계약건수가 0건이 아니다 0건이 아니면 한건 이상인거고 한건 이상이면 참이 되잖아 자, 4월달엔 d 열사행도 0이 아니다 엔드함수는 자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면 결과값은 트루값이 되는거죠 자 그럼 시열사행은 0보다 아, 0이 아니죠 자 3이 있잖아 0이 아니잖아 자 4월달은 0이 아닌가요? 0이네 여기 조건 하나 만족 못하네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라고 출력될까요? t r 값이 맞아요? false가 맞아요? 자, 이렇게 함수를 입력했습니다 C열사행이 0이 아니다 D열사행이 0이 아니다 E열사행도 0이 아니다 F열사행도 0이 아니다 이네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AND 함수에 의해서 결과값은 True다 자 그런데 엔터를 쳐봤습니다 어떻게 돼요? False가 됩니다 왜 False가 돼요? 아 4월달에 0이 아니면은 참이지만 0이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예요자이 값을 그대로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내리시, 내리시게 되면 자 트루가 두개가 나왔네요 자왕덕군의 경우에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다 한건 이상씩 계약이 성사기, 성사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트루값이 나오게 되는거고요 박진주 또한 3,4,5,6 4개월 동안 계약건수가 매월 한건 이상 있었기 때문에 트루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박수진은 자 4월 왕덕 아, 전미숙은 5월 이상현은 이상현은, 자, 6월달이 0건 돼 있잖아. 0이면, 자, 0건이면 뭐라고요? false가 출력되는 거였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 n d 함수를 이용해서, 어, 자,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수식이, C열 사행도 0이 아니고, D열 사행도 0이 아니고, 이열사행도 0이 아니고 애플 사행도 0이 아닌 이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엔담수에 의해서 결과는 트루가 된다 자 기억하십시오 작업 3번 이었습니다 작업 4번입니다 전국순위 워크시트의 지열 오행셀에서 자 우리 시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국 5위 전국순위 자, 전국순위 워크시트에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열5행셀 이래요 어디에요 지열5행셀 여기입니다 자 우리 보기좋게 자 체크 좀 해놓겠습니다 자이 부분이에요 지열5행셀에자 여기다가 무엇을 하냐면 서울특별시에 자 싱글단표 묶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서울특별시에 한평당 가격이 2천 이상 1평당 가격의 총 합계 를 계산하래요 전국순위 워크시티의 지열 오행셀에서 서울특별시의 1평당 가격이 2천원 이상인 1평당 가격의 총 합계 를 계산하십시오 자 우리 데이터 한번 볼까요 자 서울특별시에는 비열에 자 있습니다 시도 컬럼 필드에 해당되는 데이터값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리고 1평당 가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자이열에 있네요 그러면 시도에서도 서울특별시 1평당 가격에서는 얼마? 2천원 이상 2천 이상인 무슨 가격? 평당 가격의 총 합계를 계산하는 라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자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썸 if 라는 게 있죠 자 하나 더썸 if s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썸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 그쵸 조건에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 조건이 여러개인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때 SUMIFS를 씁니다 SUM은 우리가 참조 범위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합계값을 구하는 함수고요 SUMIF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값 SUMIFS는 조건이 여러개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현재 가격의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SUM을 쓰게 되는데 서울특별시라는 조건과 일평당 가격이 2천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잖아. 그쵸? 자, 조건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무슨 함수를 쓴다? 자, 예 함수를 쓴다고요. sum if, s를 쓴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열에다가 자, 함수 한번 입력해 볼게요. 지열에다가 자 등호. 자, 모든 함수는 수식이기 때문에 등으로 시작합니다. sum if s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자, 다시 sum if s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첫 번째 보면 sum range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sum range. 자, sum range는 뭐예요? sum 합계, range 범위야. 즉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최종 값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1평당 가격의 총 합계야 그럼 1평당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잡아 주게 되는 거지 2월 5행부터 2월 44행까지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에요 자 그럼 두번째 인수에는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건범위 1이에요 자, 조건이 두개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라는 조건이 있었구요 한평당 한 평당, 한 평당 만 원짜리가 2천 원 이상인 경우에 조건이 두 개가 있었어. 그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울, 특별시가 포함되어 있는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열 5행부터 자, 비열, 40, 비열 44행까지가 첫 번째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고, 자, 이 범위에서 조건은 뭐였어요? 처음, 처음 조건. 자 처음 조건 범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조건은 서울특별시였잖아 서울특별시 자, 얘가 첫번째 조건 범위였습니다 자그 다음 네번째 인수 보니까 크리테리아 레인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 범위 두번째 조건이 뭐였다고 한평당 2000원 이상 그쵸? 그럼 한평당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열 5행부터 어디까지 2열 44행까지가 두번째 조건 범위가 되는거고 두번째 조건 값은 얼마? 2000원 이상이 되겠죠 자, sum if s sum if s 자, sum 합계를 구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몇개? s 복수계 두개 이상 자, 맨 앞에는 실제 우리가 sum if s 함수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총 합계 범위를 잡아줍니다 문제가 1평당 1평당 가격의 총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평당 2월 5행부터 2월 44행까지가 썸레인지가 되고요자 두번째 인수가 크리테리아 레인지1 입니다. 자 조건이 두개 있습니다. 독일중에 일단 하나부터 시작하나, 어, 하나하나 시작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크리테리아 레인지1은 첫번째 조건의 범위 크리테리아는 첫번째 조건 첫번째 조건이 뭐야 서울특별시야 서울특별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범위는 어디에요 비열 5행부터 비열 44행까지 라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을 찾아라 이 범위에서 이 조건을 찾아라 이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이부분의 합계를 계산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엔터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8478이 나와요 자 지금은 제가 함수를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자이 함수가 직접 어, 어, 직접 입력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 우리는 엑셀에서 함수 마법사를 쓰시면 돼요. 자 이것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수식 입력줄에 가시면 왼쪽에 fx라는게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고 되있죠 함수 삽입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검색을 합니다. sum if s 검색 엔터를 치게 되면 s o m if s 라고 하는 자 함수가 검색이 되고 얘를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some if s if 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죠 첫번째 some range 가 나와요 some range 가 뭔지 모르겠다 그 밑에 보시면 합을 구할 실제 셀 입니다 라고 해서 미드 의 가이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처음 써본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글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자체 해석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자 썸레인지가 뭐라고요 합술 구할 실제 셀이다 우리가 실제 구할 셀은 뭐예요 일평당 가격의 총 합계야 그럼 일평당 가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2열 5행부터 2열 44행까지 있잖아 자, 얘가 썸레인지의 범위라고요 자 두번째 크리트리아 레인지 1 첫번째 조건 범위 조건을 적용시켜 계산할 셀 범위입니다 첫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비열 5행부터 비열 44행까지가 첫번째 조건의 범위가 되는거고 자 크리테리아1은 숫자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된 조건으로 더할세를 정의합니다 첫번째 조건을 얘기하는거죠 조건 자 여기는 뭘까요 네,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조건 범위는 뭐였어요 일평당 가격이 얼마 2000원 이상일 때 이상일 때자 어, 이렇게 데이터 값다 입력하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8478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작업 4번의 경우에는 함수 수식, 자 이것을 쓸수 있느냐 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sum if s 함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국 순위 워크시트 2열 3행 셀에 전국 순위 워크시트 2열 3행 셀 어디에요? 아, 여기네요, 그렇죠? 자, 이 부분입니다 노란색 부분 자 여기 셀에 구성원 워크시트에서 직위가 사무인 어디서 구성원 워크시트에서 사무인 사람의 무엇이 표시되도록 아, 이름이 표시되도록 함수를 쓰세요 결국 여기도 함수 문제네요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자 우리가 현재 구성원 워크시트에서 직위가 사물에 우리가 현재 문제에서 알고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사무라는 거야. 그렇죠 사무라는 정보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와라? 이름을 출력해라. 그렇죠 사무라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구성원 워크시티에 가서 사무가 여기에 있잖아. 그치? 사무의 이름이 누구야? 이미자야. 이미자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우리는 사물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와 이미지가 자 지금 각각 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치 자 열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무슨 함수 쓴다고 했어요 찾기참조 함수 중에 찾기참조 함수 중에 네 열을 기준으로 하여 참조할 때 뭐였어요? 네 v lookup 함수 였습니다 vlookup 행을 기준으로 해서 참조하여 그 값을 가지고 오는 함수는 hlookup 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을 기준으로 해서 즉 사무라고 하는 사무라고 하는 비열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c열에 있는 이미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vlookup 함수를 쓸 겁니다 vlookup 함수 자 그러면 vlookup 함수 어떻게 쓸까요 자 2열 3행으로 자, 2열 3행에 함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vlookup vlookup 자, 가로 열면 첫번째가 뭡니까 lookup value 라고 되어있네요 lookup value는 뭐예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알고 있는 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구성은 워크시트의 사무만 알고 있어요. 사무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가 나왔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자 우리는 자 사무라고 하는 g 2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전체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자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열에서부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열까지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테이블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열 4행부터 c 월 십이행까지가 범위로 잡혔고 세 번째 인수에는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에서 테이블 어레이에서 두 개의 열을 범위로 잡았습니다. 자이열 중에서 테이블 어레이에서 내가 잡은 영역 중에서 실제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가 바로 컬럼 인덱스 넘버예요. 자 그렇다면 테이블 어이에서 우리가 두개 열만 잡았잖아 앞에 있는 것을 첫번째 열1 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게 2그 뒤에 있는게 3그 뒤에 있는게 4가 되겠죠 그죠자 그럼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이 g 위 e, 열이 첫번째라고 하면 자 이름은 그 뒤에 있으니까 두번째 열 그래서 2라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수에는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자중 어,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을 생략하지 않게 되면 트루와 펄스 두 가지가 있는데 트루는 유사한 값 정확하지 않아도 어떤 그 부분에 있는 값을 찾아라 그런 뜻이고 펄스는 이미자 윤은숙 박수진 연봉 정확한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해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가 false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입력하시게 되면 false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서 엔터치기 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미자란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겁니다. 이미자. 자, 이것도 함수 우리 아직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함수 마법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열 삼행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지열 3행에다가자 함수 삽입 fx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검색해야죠 어떤 함수 vlookup이라는 함수를 검색합니다 자 발견됐으면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시게 됩니다 자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하는 인수가 있고 lookup value는 어떤 뜻이에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값이나 셀 주소 또는 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어떤 거? 구성원 워크시트의 사문을 알고 있다고. 자,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 참조나 범위 이름이 될수 있습니다. 즉,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쵸? 자, 범위를 잡을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 자, 테이블 어레이는 내가 알고 있는 열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열까지만 범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는 자 테이블 어레이 내에 열 번호로 값을 추출할 열을 지정합니다 그쵸 자 우리는 두개 열을 선택해서 테이블 어레이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첫번째 열이 사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것이고 두번째 열이 사무일대 이미자라는 정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값을 추출할 열은 바로 두번째 열이 되겠죠 r a n g e l o o 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 생략 네, 생략하시게 되면 true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0 false 를 입력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결과가 이미자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 누르시게 되면 그대로 이미자가 출력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경우에는 작업 5번에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아 이런 수식을 작성할 수 있을까? 아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번째 작업입니다. 구성원 워크시트에서 형식 1 4 d 마르조 d 2 0 1 2를 사용해서 A열을 뭘로 바꾸래요? 스페인어 멕시코로 바꾸래. 뭐를? 형식을 지정 다시 하래요. 형식 지정을 다시 하래. 자, 구성은 워크시트에 가시게 되면, 구성은 워크시트에 A열에 이게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날짜를 어떻게 표시해라?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라.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라. 아, 그리고 이 형식은 스페인 어 멕시코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문제예요? 네, 표시 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표시 형식 또는 셀 서식. 자 우리 각각의 셀에 자 먼저 A열 5행부터 A열 12행까지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우리 홈 탭에 가시게 되면 자 구성원 워크시트에 자 날짜 범위 선택하시고 홈 탭에 가시게 되면 표시 형식이 있죠. 그렇죠? 자, 표시 형식에서 오른쪽에 대각선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또는 범위 선택하시고 단축키로 단축키로 컨트롤 1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현재 데이터는 A열의 데이터는 날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범주가 날짜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꿔라 스페인어 멕시코 형태로 바꿔라 자 현재 우리 데이터에는 자 2003년 2004년 2009년에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현재 형식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2012년 0314에서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자, 이런 형식으로 지정되어 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디 위치에요 자 우리 한국의 위치에요 한국 기반 어 베이스를 깔고서 우리가 형식을 이렇게 잡은 거라고. 자 그런데 문제 속에 자 스페인, 스페인어 멕시코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로컬, 로컬 위치 한국어,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스크롤바를 이동해서 스페인어 멕시코를 선택해 줍니다. 스페인어 멕시코 선택. 자 그러면 멕시코 형태의 날짜 형식이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지요. 자그 중에서 스크롤바를 쭉 내렸더니 뭐가 있습니까? 14D, 마르죠 D2012라고 하는 스페인어 언어 형식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입사일자가 스페인어 멕시코 형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금 6번에는 표시 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셀 서식 단축키가 뭐였다고요 네. 컨트롤 네. 1번 이었습니다 컨트롤 1번을 클릭해서 왼쪽에 여러 범주가 있었는데 자 이것은 날짜를 날짜 형식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범주가 날짜로 선택되어 있고요로컬의 위치를 스페인어 멕시코로 변경한 다음에 형식을 지정해 주게 되면 작업 6번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문제입니다. 전국순위 워크시트의 D열 5행부터 2열 44행 범위의 사용자가 1보다 작은 값 또는 4천보다 큰값 또는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적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무슨 스타일? 중지 스타일을 사용해서 1에서 4천까지만 입력 가능이라고 하는 무슨 메시지?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십시오 자, 일곱번째 작업의 키워드가 뭐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무슨 탭에 있습니까 네, 데이터 탭에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한번 읽어보면 규칙 목록에서 규칙을 선택하여 하나의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1, 2, 3과 같은 값 목록을 제공하거나 첨보다 큰 숫자만 유효한 항목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특정 범위로 잡아놓고 잘못된 값이 입력이 되면 입력되지 않거나 또는 오류 메시지로 출력해주는 그런 자 기능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국 순위 워크시트에 가시고 어, 이 D 열 5행부터 24, 2열 44행까지예요. 자 그럼 D 열 5행부터 2열 44행까지 범위를 쫙 잡아줍니다. 쫙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1보다 작은 값 또는 4천보다 큰값 또는 소수점 가리가 자리가 포함된 값. 자 문제 이해하세요?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0.1111 1뭐 등등 또는 4천보다 큰값 4천1, 4천2, 4천3 또는 소수점 자리 0.1, 0.2, 0.00001 이런 값들이 오면 어떻게 해라 적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중지 스타일을 이용해서 1에서 4천까지만 입력 가능하다 라고 오류메시지를 띄우래요 자, 1보다, 1보다 작은 값 또는 4,000보다 큰 값. 저 최소 값은 1, 최대 값은 4,000. 소수점이 들어오면 적당하지 않은 오류 메시지가 출력. 자, 범위 설정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제한 대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값을 해야 되는지, 정수로 해야 되는지, 소수점을 해야 되는지, 목록 형태로 해야 되는지, 자, 이것 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보다 작은 값, 4 0보다큰 값. 자, 그럼 데이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4,000까지야. 자, 1부터 4 0까지일 때, 자, 정수를 한번 해 볼게요. 최소값은 얼마? 1. 최대값은 4,000이 되겠죠. 맞나요? 자, 지금 우리가 D열 5행부터 2열 44행까지 데이터 범위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주고 있고요. 데이터 유효 데이터 유효성 조건에는 정수로 잡았는데 정수에는 1부터 4천까지만 입력하게 만들 거다. 그 이외 의 값이 들어오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것이다. 자, 설정을 입력했으면 오른쪽 오류 메시지라는 탭으로 가서요. 자, 현재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 네, 중지 스타일 확인하시고요 중지 스타일 자 그리고 스타일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당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네요 적당하지 않음자 이것이 제목이고 오류 메시지는 이래서 4천까지만 입력 가능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라는 오류 메시지를 포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이 오류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제한대상을 제한대상을 뭐로 했냐면 정수를 했구요 최소값을 1로 최대값을 4000으로 설정한 다음에 오류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D열 5행부터 2열 44행까지는 현재 데이터 유효성이 걸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영역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4000 이상 4000 이상의 값을 입력하게 되면 1에서 4000까지만 입력 가능하다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를 띄워라 그것이 바로 작업 7번 문제라고요 자 1제곱미터당 만원 자 0.1 이라고 했습니다 자1 이하는 어떻게라 해 오류메시지를 띄워라 983.1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 자리수도 어,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으더라 그래서 오류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거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의 잘못된 데이터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정하는 기능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 라고 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작업 7번 문제 풀이 였구요 총 7개 의 문제를 같이 풀어 봤습니다 프로젝트 5번 부동산 이라고 하는 예제 파일을 가지고 같이 풀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없이 자 시험에 좋은 성적을 위해서 자 한번씩 쭉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